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고혈압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로바펜정과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사망하였다면 사체 검안서상 사인 미상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나 2803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의 사망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갈비뼈 골절이 있었으나 특별히 불편한 증상을 호소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체 검안 소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등을 모두 미상으로 적시된 점, 고혈압과 알코올성 간질환을 알아왔으나 망인의 사망이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원인, 즉 질병이나 치질적 요인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로바펜정의 경우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위장출혈이 생길 수 있으나 망인이 생전에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의사항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위장출혈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로바펜종의 복용 시 주의사항을 보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망 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인데 망인에게 그러한 위험인자가 있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기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는 바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사채 검안서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수 없고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